세상 이끈 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음, 날이 좋아서, 음, 날이 좋지 않아서, 음, 날이 적당해서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어, 우울하면 우울해서 떠오르고, 어, 신나면 신나서 떠오르고, 맛있는 거 먹으면. 아 이거 그때 그 사람도 좋아했는데 아, 또 맛없는 거 먹으면 아, 맛없어서 짜증나 걔가 보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너무너무 미운 거는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어, 사랑하지 않았는데 미울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미운 사랑이든 어, 뜨거웠던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상관없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면 음 못다한 사랑을 위해 다시 보게 될 날이 올까요?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갖다가 뽑아놨는데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웃음> 운명의 소리받기다. 그래갖고 운명의 소리받기만 고르신 건 아니겠죠? <웃음> 아무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사랑을 위해 다시 보게 될 날이 있을까요? 음, 여러분도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 맞아요. 기다리고 있긴 기다리고 있지만 음, 그 사람이 왜 좋아요? 여러분하고 성격이 정반대인데? 뭐 완전 반대라고 보기도 조금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비슷한 부분도 있어 그렇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게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이게 뭘까요 라고 한다면은 음, 이게 어그 사람하고 어. 어떤 새로운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여러분들의 어떠한 불안과 어떤 그 분리 불안 같은 거 있잖아요. 상실감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내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것인지 어디 한번 봅시다. 어, 그래도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나름 음, 감정의 기복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 그 감정의 기복을 갖다가 다스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다. 그렇지만 노력을 했 해서 다, 어, 그 어떤 감정들이 해소가 되면 내는데 남은 그잔 감정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음, 좋았던 시절 너와 내가 피클 찍었던 그 시절 그렇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어, 내 감정은 어떻다? 음, 내 감정은 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때도 있지 아니하였겠는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이거 뒤집어졌네요. 응, 뒤집어졌네요. 치다가.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요, 편안해 보이면서도, 어, 편안한 와중에, 서도 불안해요. 어, 편안한데 불안하다 참 그게 어불송설인 것 같죠 편안한데 왜 불안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편안해 보여요 어. 그렇지만 그편 남들이 보는 그런 편안함은 내가 노력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다,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쓴것 같아요 그렇죠 널뛰는 감정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갖다가 어, 냉정하게 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이 없어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어, 이 속마음은 굉장히 따뜻하고요 정도 굉장히 많아 정이 많기 때문에 한번 내가 아끼고 가꾼 것에 대해서는요 쉬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요 음, 감정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그 감정을 갖다가 추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왔던 것이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남들 보기에 내가 우울해 보이거나 어떤 약해 보이거나 어 조바 뭐지 뭐지 안달마저 보이거나 어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평화로운 척어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거였지 그렇지만내 속은 어때요 어내 속은 힘들다. 그그그 모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내 마음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외롭다 라는 거죠. 어,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어, 감정이 조금 시, 어 싱숭생숭 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음, 그래도 그 사람은 내 말을 갖다가 참잘 들어줬는데, 어, 떤부면에 있어서는요, 여러분하고 그 사람이 뭐잘 맞았다라고 봐요. 잘 맞았다, 무엇이 맞았냐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음, 여러분들은 이 카드상에서 보면은 금전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음, 적어도 자기께 뭐 하나는 있는 게 아닌가? 어, 자그만 거 하나라도, 뭐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그래서 어쩌면은 금전적인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더이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물질적인 어떤, 뭐 선물도 해준다거나, 어, 여러분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선 더 베풀었던 게 아닌가. 그러나, 어떤 대화의 측면, 내, 어, 내 감정을 갖다가 잘 어루만져 줬다거나, 잘 보듬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조금 더 우월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의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아름다운 한 쌍이었다 라고 보여져요 카드 상에서는 음 카드 상에서는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헤어졌냐 라는 거죠 그렇게 좋았던 어 사람인데 왜 헤어졌을까 라고 하면은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게 무슨 문제냐 라고 한다면은 음뭐 다야 그렇겠으니까 만은 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갖다가 지키려고 노력한 쪽이 여러분이 아니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사람이 부드럽고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준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 성품 자체가 그 남들의 고민을 갖다가 잘 들어줘요. 어, 그런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만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그 사람은 요 깊은 정을 갖다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우, 어, 우아하고 진짜 매력 만점의 커플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나는 항상 외기력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거죠. 어, 어떠한 소통도 그냥 내가 말하는 걸 들어줘.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갖다 듣는다라는 거지. 이게 교류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 그 약간 달라요. 어, 내 마음을 갖다 이해하고 안아주고 교류가 되고 그래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하소연, 내 마음, 내 자라온 환경,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런 걸 갖다가 들어준 듣는다는 것 뿐이지 어떤 감정의 커넥션이 돼가지고 내 감정을 갖다가 따뜻하게 대표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솔직히 말하면요 감정을 갖다가 대표 주는 그런 관계 거기까지는 욕심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냥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널뛰는 감정의 안정을 찾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큰 도움이 됐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관계 왜 발전이 없었냐라고 하면 모든 관계는 일정이, 있, 일정이 일단 있어요 음.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어, 내 사랑에 비해 너의 사랑은, 그러니까 무슨, 어떤, 어떤 느낌이 들었냐라고 하면 항상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떠한 어, 내 감정이나 내가 내 감정을 쏟아낼 때그 사람이 들어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진짜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나하고 어떠한 정신적인 유대관계 커넥션이 생긴 거냐 그건 아니지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서부터 처음에는 내 말을 잘 들어줘서 내 감정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다 어떻게 막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 어느 순간부터 아 여, 이게 어 정말 사랑인건지 이 사람이 그냥 누구한테나 다 이런건지 내 마음이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멀어진 게 아닌가 음. 멀어지게 된 건요. 갑작스럽게 멀어졌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둘중 하나는 더 깊은 관계를 원했어요. 어, 미래를 갖다가 계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 그게 너랑 나랑 커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짜 내 여자 진짜 내 남자 평생을 가져갈 어떤 그러한 약속의 테두리 안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 너와 나의 관계를 갖다 조금만 더 어떤 약속 안에 두면 안 될까라고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반응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실망적이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관계가, 음,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맞아요. 그, 내 사랑이, 어 나는 너한테 진짜 내 미래를 갖다가 함께 할 만큼 그런 마음을 가, 어, 가질 만큼 너가 좋았는데 너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에서 진짜 다소 적지 않은 실망을 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음, 내가 너무 성급했었나 어 너무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았나 어, 그런 아쉬움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련 같은 게 남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 점들을 갖다가 해보고 싶은 게 아닌가. 어, 일단은 대화를 나눠봐야 될거 아니에요. 음, 어, 대화를 나눠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만남을 갖다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한번 되짚어보고 살릴 수 있는 불씨인지를 갖다가 알아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너와 나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너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차이를 갖다가 어떠한 노력으로 극복해보고 싶은 마음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카드상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음, 뭐 다시 볼게될 날이 올까요? 라고 본다면 일단은 어 조금 긍정적으로 어 카드는 읽혀져요. 어 왜냐면 운명의 수레 바퀴도 나왔고 이 저기 막 페이지 오브 소드도 나왔다. 그렇지만 이 페이지 오브 소드는 뭐다? 조금 약하다라는 거예요. 어 어느 정도 상 어, 결정 그래 그래 그래 보자라고 어, 어떤 생각이 든 거지, 내가 갖고 왔다 혼심 의 힘을 다해서 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은 없진 않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물고를 트이는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무엇이 달렸는가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 바, 사랑은 무엇이다? 어, 주는 것이다. 어, 갖고 나가는 것이다. 그, 내 그러한 가꾼과 주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 내바람처럼 빠르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러고 내가 물을 주고 가꾼 거에 비해서 결실이 뭐요 부족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 제가, 어, 저기, 뭐, 한 3주 전에, 저기, 마, 채소를 갖다가 심었어. 요즘에 요 채소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게 속도가 제각기예요 어, 떤 거는 이만큼 자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만큼 비춘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 내가 공들이고, 가꾸고, 아낀 거에 비해서, 어, 결과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싹이 트, 어, 트는, 뜻하다가도 그자 어, 뿌리가 썩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아슬아슬하게 피어올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뿌리도 깊어지고 줄기도 깊어져가지고 튼튼한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그치 나의 나의 하기에 다 달렸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다? 외롭다 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그 거기까지 그 외롭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가고자 다면은 갈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외로움 힘듦 그런 것을 갖다가 감수해야지만이 얻어 줄수 있는 것이다 라고 카드는 말해 주네요 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구요 음 보게 될 날이 올까요 라고 말한다면은 예 e s 어, 그러나 긍정적인가요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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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사랑을 위해 다시 볼 날이 올까요? 올까요? 다시 볼 날이 올까요? 음.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카드를 뽑았을 텐데 그치요? 음. 사랑하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사랑에 관한 얘기가 다내 얘기 같죠 <웃음> 원래 그래 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어, 사랑할 때는 다 핑크빛이야 헤어질 때는 어, 다 비가 와 어, 해가 떴는데도 내 마음에서는 비가 온다 라는 거예요 어, 여기는요 다가올 것 같아요 어, 다가올 것 같은데 잘 되다가 이게 호사 다마라 그러잖아 진짜 재회를 기다리신 분은 너무 너무 바랬을 거 아니에요 어. 다가오다가 멈칫하는 게 아닌가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아, 이거는 카드를 조금 더 뽑아 봐야 될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의 기회는 주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어, 근데 왜 여기서 데스카드가 나오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참 그래. 음, 뭐가요? <웃음> 밑도 끝도 없이? <웃음> 이제 내가 왜 그게 참 그래 했는지 지금서부터 설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인, 어, 여러분은요, 애착이 있어. 어, 대체적으로 여자들은요, 그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여, 여자의 그, 그 숙명은 뭐야, 그렇지? 기르고 양육하는 거라는 말이야. 어, 그러고 아내라 그러잖아요. 어. 그~ 내 남자 어~ 내 남편 내 애인 어~ 그런 걸 갖다가 잘 서포트 하는 게 어쩌면 지금은 지금 (21세기) 의 여성들의 그~ 직업이 현란해졌죠 어~ 진짜 커리어 우먼들 너무너무 많아요 남자를 능가하는 여자 어~ 요즘은 쌔고 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백 년간 이어져온 어떠한 세상이 뿌리깊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자하면 무엇이다 그치 갈 가꾸고 돌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서 벗어날 예는 아니다 라는 거죠 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건 맞아요 어, 다가오는 건 맞지만 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솔직히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어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한다면요. 젊은 친구들일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나는 너를 갖다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네가 다가오자 다가오자 어, 다가와서 나한테 하고 싶은 게 어, 육체적인 사랑이었냐라는 거죠. 어 그게 조금 달라. 어, 그래서, 나, 나이가 어르신 분들은 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아, 이거, 이거는 아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은요, 조금 그런 것 같아. 좀 진지한 관계, 진지한 대화, 너와 나와, 너와 나만이 어, 간직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마음과 사랑을 갖다가, 어, 우리만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어, 그렇지만 상대방은 무엇이다? 어, 그치. 오로지, 음, 어떤 본능에만 어,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잘 제대로 안 해준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응, 응 금방 시들해져 버린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어떻다 어, 그래서 조금 음, 어, 실망스럽지 않겠는가 어, 여러분들은요 그런 거예요 너랑 나랑 짓다만 집을 갖다가 더 마저 짓고 싶은 거지 누구랑? 그치. 그래도 너랑 나랑 여기까지 이 집을 지어 왔잖아. 그러니까 너랑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거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 아, 그딴 거 때려쳐. 뭐 지금 봄 이제 봄이 시작될 시작 아직도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못하라 가을을 생각하냐. 우리는 그냥 뜨겁게 사랑만 하자.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 음 이건 아니올시다라는 거지. 이건 아니다. 왜 나만 이 마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어떠한 정서적인 교류를 위해서 여러분 혼자만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그렇다 할지라도 음, 어떠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서적인 교류를 논하기에는 너무 혈기가 왕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는 것 같아요. 어, 실망하고, 뭐더 이상 내가 얘한테 뭘더 해? 어, 어이, 사, 뭐 짐승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것만 하고 살아? 어, 남들처럼 아기자기 어떤 이벤트도 만들어가면서 추억을 만들고 싶은데, 이 추억은 개나 줘버려라,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 저기, 뭐야. 어, 진짜, 완결, 그, 뭐랄까, 이, 너와 나의 만남이 끝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그 상대방이 얼만큼 호응해 주냐에 따라서 다른 다 듣겠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고 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어 조금은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고 인내할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를 해본 다음에, 음, 이 사람하고, 어, 이별을 맞이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를 좋아하니까, 그걸 갖다가 맞춰줘 가면서, 어떠한 감정의 교류를 갖다가 좀더 시도해, 보, 어, 바, 어, 볼 것인가 아니면 시도는 무슨 시도 어. 그냥 여기서 쫑내 하면 쫑나는 거고 이칼자루는 누구한테 달렸다? 어, 여러분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그냥 조금 더어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갈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끝날 수 있, 있는 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어떡하나 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어, 그 조금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자기의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즐거움만 아, 쫓아다니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어 육체적인 관계면 육체적인 관계 금전적인 활동이면 금전적인 활동 제대로 둘다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다 음, 그치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일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자들과 이성들과 막 이거 남자가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성들과 어울려가지고 나 놀기만 급급하다 미래를 갖다가 계획해야 되는데 흥청 어 저기 막 친손노름에 도끼자를 썩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다 참다 못해 아이 내가 이럴 거면 어, 나 혼자 살아도 잘 사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고서 너하고 같이 있겠냐 라고 해가지고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의 발전이 없어. 응.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이걸 갖다가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동전 하나가 있어요. 동전 하나가 있으면요. 이걸 갖다가 재택해가지고 두개 만들고 세개 만들고 네개 만들고 이게 불려가야 되는 거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불려나가야 되는데 계속 하나인 채로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 나만 너를 사랑하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가 부러지게 되거나, 아 그래도 그 놈이 그 놈이다, 어, 그 놈이 그 놈이고 세상이 뭐뭐뭐 뭐, 뭐, 저기 뭐야. 아유, 이 나이에 또누를 만난다 해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셔도 상관은 없겠다 속은 썩겠지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고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 그냥 여러분들이 애 하나 더 기른다라는 셈을 치고서 참고 있, 참고 그냥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 끌고 가면 괜찮나요라고 본다면은 참고 끌고 가면 사람 자체는 그렇게 악한 사람의,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알고 있잖아, 이 사람에 대해서. 악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쩐다? 어. 그래도, 뭐, 저기, 뭐야. 어 뻗대긴 뻗대다 하더라도 듣는 듣는 신용은 하지 않을까. 어 그렇지만보다 듣는 신용을 하게까지 만들기까지 여러분의 그 노고가 어, 굉장하겠다라는 거죠. 어왜 어,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다라고 는 하면은요. 여러분이 오히려 더 아쉬울 것 같. 라는 거예요. 왜왜 내가 아쉬워요? 어, 그 인간은 맨날 어, 어 저기 막 부어라 마셔라 인데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렇게 밝은 모습을 갖다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어, 초긍정적인 면모? 어 그러고 개선하지 않잖아요. 일단 순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인간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입대껏 봐온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관계를 끝나게 되면 은요 외관상 보기에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같이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 그래도... 어. 어차피, 딴놈 사귈 거였으면, 그냥, 있던 놈 갖고 있을 걸 그랬나, 라고, 약간, 미련이나 후회가 남기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음,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정답이냐, 라고 하면요. 은 정답은 없어요. 어. 그럼, 뭐가, 뭐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은요, 이 사람이 어, 아니어도 또또 또 누군가가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어, 두, 들어올 사람이 있고 그러고 이 사람이 아니어도 즐겁다 일시적인 공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체 내에서 어, 이성우는 끊이지 않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 항상 연애 패턴이 이러지 않았나요 음 그냥 타로나 이런 거는 심심풀이 그러니까 이거, 이거 듣는 동안에는 시간이 잘 가잖아 어, 일단은 어. 그러니까 어,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어, 또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왜 저기 막, 레이닝맨 남자는 널려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적에 어, 돈하고 남자는 잘안 끊겨요 음, 돈도 잘안 끊겨 어, 힘들다가도 어디선가 들어와 어. 뭐 왜요? 그니까, 넉넉하진 않아도 끊기지는 않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없다 하다가도 어디선가 생겨. 어. 그리고 돈도 없다 하다가도 어디선가 생겨. 어. 그게 무엇이야? 그치. 천복이라는 거지. 어. 다복을 타고 났겠다라는 거예요왜 그러냐? 라면 여러분들이 감각이 있거든. 응. 어. 그래도 없다 싶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또 돈이 들어와. 어, 그런 재주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은요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어, 애착이나 어떤 내가 드린 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음, 좀 애정 애정하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아니다 싶을 적에는요 그래도 어느 돌아서는 강단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네 2번 카드 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제네랄이에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어, 레이닝맨 <웃음>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사람을 위해 다시 보게 될 날이 올까요? 라고 한다면 은 여기는 음, 기회는 오겠어요 음, 기회는 오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 그 옛날에 무슨 드라마 보니까, 아 내가 가자를 먹어갖고, 가자 부스러기가. <웃음> 음, 드라마 보니까 무슨 지독한 사랑, 음, 뭐, 지독, 그리고 노래도, 뭐, 지독한, 뭐, 뭐, 하여간, 지독한이 들어간 노래들이 참 많아.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독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음, 여긴 제일 가능해요. 확률 굉장히 높겠다. 어, 그렇, 어, 제가, 어, 그, 어, 이 사람하고는요, 헤어질 생각 하지 마세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헤어졌다가도 자꾸, 자꾸 만나죠. 언제까지요? 라고 한다면은요, 아이 사람하고 헤어지면은요,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굴 안 새겨. 어, 사귈 수가 없어. 음. 언제까지요 라고 한다면 이미 헤어졌다 만나기를 갖다 반복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하고 풀겠다 어, 언제쯤 헤어질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연이 많이 남지 않았겠는가. 어 이러다가 뭐 진짜 언제 하고 또떠 끊어질 수 있겠지만 카드 이렇게 상 카드상 헤어질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응. 헤어졌다가도 목덜미 잡혀서 다시 끌려와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너무 강해. 음 응. 너무 강해. 여기는요 매 맞으면서도 살아요. 응. 그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 멸치는 3일에 한 번씩 볶아야 되고, 어, 뭐 저기 뭐야,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고? 근데, 그,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멸치를 3일에 한 번씩 볶는다는 거? 어, 자꾸 달달달달 볶아야, 어, 때려주지 어 그저 북어는 3일에한 번씩이다 그렇게 그게 무슨 뜻이겠어 어, 사, 밤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진짜 패는 게 아니라 여기는요 음, 속정도 좀 깊지 않겠는가 어, 속정 그런데 내가 봤, 이 카드상 봤을 적에는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사람하고의 속정을 더 잊지, 잊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상대방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어, 그렇지만 상대방은 워낙 그런 걸 좋아해 좋아하기 때문에 음, 뭐 어떠한 이성 문제는 계속 일으킬 수 있어요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맞춰주기만 한다면요 어그 그, 그거는 자꾸 줄어들어. 어. 좀 난이도가 높다 그래도 맞춰 주면 돼요. 어. 차피남 딴년한테 가는 것보다 낫잖아. 어. 남자 얘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다른 게 남자는요. 여자가 나보다 그 저기 막 성욕이 되게 강해 그럼 남자는 한계란 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한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맞춰주려고 마음 맘먹, 먹으면 먹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 마음 잡는 거는 요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음이 어, 사람 뭐 그러고 뭐 도, 저기 막 금전적으로도 딱 보면은 음 어디 보자 음. 뭐이 사람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일도 하면은 열심히 할것 같은데 음뭐 카드 이만큼 나와가지고 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용서를 해줘도 계속 실망적인 부분은 있을 거예요 어, 돈은 잘 벌어도 자기가 돈잘 쓰기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음왜 어, 그러냐 라고 하면은 좀 상남자 기질이 있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그냥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진짜 급해요. 200만, 어, 이 500만, 어, 500, 500 해줘. 900 해줘가 아니라 500 해줘. 그럼요, 이 사람 돈 있으면 500? 그거 갖고 되겠어? 오케이. 하고 0 0까지 더몰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매력이 있다라는 거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러나, 아 어, 그렇지만, 내 돈을 갖다가 쓸어갈 때도 그치. 똑같은 방법이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은요. 어, 약간 그 구속이나 얽매 구속이나 얽매임 같은 걸 갖다가 어, 조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서 여러분을 구속해. <웃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자기는 구속받기 싫으면서 나를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어떠한 그 이게 마초의 본능이라는 거지 넌내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어 얘, 얘, 얘는 어떻게 지 그치 딴데 가가지고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넌좀 어차피 맞춰줄 거면 좀 적극적으로 맞춰줘 봐요 어어 나만 에,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걔가요 보통적이 아니에요 그러신 분도 있 있을, 있을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벗어나긴 좀 힘든 게 아닌가? 어유, 그래도 좀 상남자 같은 데가 있는데 음. 답답한 건 없어 그렇지만 어, 좀 변태적인 성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밍밍한 거그 사람마다 복불복이잖아 이렇게 자극적인 사람을 좋아하는가 있는가 보면 미생처럼 미생 여러분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는 솔직히 뭐 진짜 뭐 그 그런 영화, 액션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생 같은 영화 보기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한테 너무 맛이 들어져 있어가지고 밍밍한 사람을 만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음 아무튼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음. 실망감을 주고 어쨌고 저쩌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어, 여러분은 굳이 액션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요이 사람은 요 어, 잡는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카! 어, 카! 꺼져 한다고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요. 오고 감에 있어서 자유롭다. 바람과 같은 사람이다. 어. 넌내에 어디 가면 죽어 알아서 어, 어, 죽을 줄 알아. 알아서해 이럴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의 자신은 어, 왔다가 어,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어,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 때문에 어, 진짜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또 바람과 같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가 흔들고 간다라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요 좀 다르겠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이번에는 좀 머무를 수 있어요. 음, 근데, 이런, 이, 저기, 막 바람도요, 젊어서 나는 바람은요, 고쳐질 확률이 높아. 근데, 50이 넘어서 나는 바람은요, 잘안 고쳐져요. 왜요? 라고 한다면은요,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늘어서 나는 바람은요, 내 인생을 찾으려고 나는 바람이에요. 어. 왜냐면 젊었을 때못 놀아봤거든. 어 젊었을 때못놀아보던 어떤 후회와 그런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나는 바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 홍상수 김민희 봐. 홍상수의 그 꿈이 뭐야? 나젊 어린 여자랑 살다가 죽는 거래잖아요. 바람처럼 살다가 그런 것처럼 나이가 어 저기 막 많아서 자기 목표가 뚜렷하게 내가 이때 쯤되면 이럴 거야라는 사람은 절대 안 돌아오지. 그렇지만 이게 이거는 이 이게 만약에 젊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여기, 여기 보여요 이거? 음, 뭐요 어, 여기는요,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 주저앉을 확률이 높아요. 음, 그니까, 좀잘 해라, 라는 거예요. 잘 하면은, 주저앉을 수 있겠다, 라는 거고, 이 사람, 여러분이, 진짜, 그 뭐죠? 고진감내라고 하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잘 견뎌주고, 이 사람을 갖다가, 어,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닫혀가면서도 사랑한 어떠한 음 보상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어 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보상의 만, 어, 보상의 레벨이 천, 어,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가슴 아래 했던 걸 갖다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번에 오면은요, 완전히 마음을 먹을 수 있겠다. 어. 뭐, 다시 또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 말,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오고 싶어서 오는데 여기다가 또 바람이 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걱정을 왜 하고 앉아있냐. 그냥 오면 즐겨요. 아, 이 사람이 1년을 머물건 2년을 머물건 10년을 머물건 이 사람이 진짜 굳 예, 보면서 아주 굳세게 마음 먹고 달려오죠. 음, 이 못다한 사랑을 여러분하고 못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달려온다라고 보니까요. 어, 여러분 오면은요, 그냥 두팔 맞아서 어, 따지지 말고 그 동안 못 누렸던 걸 갖다가 누리 누려라라는 거잖아요. 맘고생했 음고생했으니까 음, 이 사람하고 살면은 심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웃음> 워낙 다이나믹한 사람이라. 아무튼 화 화를 내도 남달라.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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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못다한 사랑을 위해 다시 보게 될 날이 올까요? 음 다시 보게 될 날이 올까요?라고 한다면은 <웃음> 여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어아뭐 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저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어, 마음은 있을 수 있겠다 음 남은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게 참 그래 어,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요 어, 확률이 없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어, 없다고 보기는 애매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한동안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아니면 은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이 어쩌면 이 사람한테 매달려 봤을 수도 있어요 음, 제 다시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음. 그런 아 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먹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이성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노느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 갖다가 외면했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러나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져 가고 있다. 만약에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좀 기다려 보세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남자가 그래, 여러분이 매달렸어요. 어, 매달렸다. 매달렸어요. 선생님 한 사람 손 음, 잘하셨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제 의 기본은 한 번은 진짜 그 사람 머리에 각인이 될 정도로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돌아올 확률이 70%예요. 매달리 매달리고 안안 안 매달리면은 한 30%. 그만큼 달라요. 어. 근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매달리고 나서 푸사를 갖다가 한석 달이나 6개월 내지 바꾸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푸사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어. 3개월이나 6개월쯤 이 사람이 후폭풍이 올 때쯤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요 릴리이 만보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남자들은요 헤어지고 나면 자유를 느낀대요 그래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고 와 자유다 하고 놀지만 그게 한 달서부터 슬슬 부재 내 연인의 부재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석 달이 크라이막스라는 거야 그때쯤 가가지고 푸사를 갖다가 한번 바꿔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이, 우리가 낚시할 때, 이 바, 그, 바늘에다가 지렁이를 묶잖아요. 어, 입질을 한다 해서 바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지렁이만 먹고 도망가. 그러기 때문에, 진짜 안볼거 아닌 이상에는 한 번은, 어, 진짜 애절하게 매달려 볼 필요가 있다. 너 미절이야? 이러면 질려! 어, 별 쌍소리를 다 해도 한 번은, 어, 매달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같다. 다,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시원한 마음도 있다라는 거야. 제대로 매달려 보지 못하면요, 끽끽 매게 되는데 여기는요, 매달려 볼 어,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 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한, 하신 분들은요. 좀 기다려 봐요. 어, 좀 기다려 보고 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놀다가 보면은 여러분에 대한 부재나 어떤 상실감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때쯤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고 이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하지만 여러분이 이 못다한 사랑을 이루게 되기까지는요. 조금 더긴 시간을 인내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어 인내해야겠다. 자, 그래서 인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이제 관심이나 어떠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징조가 나타나겠다. 그러면은 어 이 사람, 만약에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뭐라 뭐라 하지 말고 그냥 그래 우리 술 한잔 할까?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라 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 여러분은 지금요. 이게 여러분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이다라고 한다면 요 여러분은요. 어, 그 자, 뭐지? 그 어떠한 비참함? 음. 비참한 사랑에 버려졌다는 비참함에 어, 진짜 내가 어, 어, 진짜 정신이 진짜 어, 가눌 수가 없는 지경일 것이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후폭풍이 오기 시작해요. 어, 뭐 무엇에 대한 후폭풍 두고 온 너, 어, 두고 온너 때문에 슬슬 후폭풍이 온다라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어, 어, 딱 얘를 떠나서 어, 너를 떠나서 내가 딱히 뭐 진짜 진한 뭐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술 마시고 어, 흥청망청 늘 일이 많고 이것도 너무 목적이 없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목적이 없어 이거 너무 무의미해 어, 이런 삶 어, 이럴려고 내가 너랑 헤어졌나 어, 그때는 왜 그러, 그런 마음이 들었지 어, 내가 병신같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왜 왜 사람은요. 음 지금은 너무 너무 싫다가도요 정작 어 없어지잖아요 그 상실감이나 부재감이 어때요 크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기다려라 어, 내가 기다리는 자에게 어떠 무엇이다 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음 밥도 아무리 배고파 가지고야 막 열공기 먹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많이 먹어봤자 두 공기, 진짜 오바하면 세 공기예요. 응.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노는 것도요. 여러분 떠나서 노는 것도 진짜 놀다 보니까 몸도 결리고 남는 게 없어. 놀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주머니도 통통 비고. 그렇잖아요. 남는 게 없고 어떠한 진실한 대화나 어떤 마음을 나누는 그,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진실한 사랑이 간절해지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한테 다가갈까 고민할 수도 있겠고 그 고민이 끝난다 끝나고 나 끝난다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한테 액션을 취할 확률이 높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저기 마이 사람이든 여러분이 지금 둘중 하나는 지금 후폭풍 누가 왔어요 음, 후폭풍은 둘다 왔을 수도 있고 어. 한 사람은 이별을 당했고 한 사람은 이별을 준 거잖아요. 이별을 당한 사람은 이별을 당해서 후, 폭풍이 일었고 이별을 준 사람은 이별을 줬기 때문에 후, 후, 폭풍이 일었다라고 봐. 음, 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이 그랬잖아. 정이라는 게 있잖아. 드린 정이 있는데 헤어지면 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헤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놈을 사귀어서 뭐해. 음, 이 사람은요 후폭풍이 왔고요. 음, 그래서 지금 어떠한 액션을 하기 전에 어, 여러분한테 어떠한 뭐 미안함이나 아, 아니면은 여러분한테 어떠한 뭐 텍스트 메시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보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다. 그냥 뭐 감정적이 돼서 어, 순간 어떠한 뭐 음. 뭐지 즉흥적으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 저또 즉흥적으로 술 마시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서 어, 왜 그러냐 하면 의미 없는 날들이여 이제는 안녕. 어, 나는 너에게로 달려갈 거야 하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올 확률이 꽤 높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 노력을 하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한다면, 은 음, "괜찮아요. 어, 저기 뭐야? 이 사람하고 어, 못다 한 사랑을 갖다가 할수 있겠다는 라 거예요. 어, 못다 한 사랑을 할수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음,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나름" 고... 분투하지 않을까 그동안 여러분을 갖다가 외롭게 났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 여러분 혼자서 지키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떠면 고맙게 느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놈은 그럴 놈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거는요 이이 이 주제가 뭐죠? 어, 못다한 사랑을 위해 다시 보게 될 날이 올까요?라고 한다면은요, 그래도 쌍방이 어느 정도 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어, 아예 믿음도 없고 그그 그 인간은 쓰레기예요. 그녀는 완전 나쁜 년이에요. 하는데 이런 결 이뤄지는 이러, 않겠지. 아, 어, 그러니까 내 상황을 잘 보아라. 만약에, 음. 만약에 지금 앞서 설명한 경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응,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는 중에 어떤 금전적인 손실을 갖다가 많이 입혀서 그 사람의 입힌 손실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그냥 어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나 좀 두고 보세요. 어. 아직도 진짜 너무 힘들게 복구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타로카드는요, 그, 그,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카드의 흐름에 따라, 오늘의 주제에 따라 내가 이걸 갖다가 리딩을 한 거고, 오, 이, 이 4번만 카드만큼은 손해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손해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만, 어,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도 나는 그 사람이 그리워요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 조금 더 두고 보고서 이 사람한테, 어, 어 어떠한, 음, 개가 천선할 어떠한 여지가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그도 저도 싫어요라고 한다면 그냥 잘르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이 카드 흐름상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두고 볼 어, 두고 보는 게 아닌가. 어, 그냥 확 자르기 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노력하고, 어, 정말 달라졌나? 이 사람이 마,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갔을 때하고 조금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이 갔다가, 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런 느낌이 없고, 전이랑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어,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내려놓아도 되겠지만, 조금 다르다. 진심일 것, 어, 진심인 것 같다 할때 는 조금만 더 두고 보아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어, 적어도 한한두번 정도는 내가 꾸미고 속일 수가 있어. 그렇지만 어, 오랜 시간은 꾸미고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제가 더 두고 보아야 되나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어떠한 그 과거의. 스... 약간이나, 여러분들을 갖다가 힘들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어, 씻어냈는지 알려면 은 저도 그래도 4천을 지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나봐야 알겠지. 올해가 지나가 봐야지, 어, 결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언, 올해는 언제쯤이요, 그러면은요, 어, 양력으로 11월쯤에는,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단이 쓰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못다한 사랑 우리에 다시 보게 될 날이 올까요? 라고 한다면, 그럴 확률이 조금 높겠다. 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다가오겠다라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